얘는 어떻게 하지? <웃음> 앞에 거는 화학 반응식 다 주어졌잖아. 근데 얘는 화학 반응식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거든. 이거야. 와 화학 반응식 안 줄게. 네가 밑에 거 가지고 알아서 변화량 잘 찾아봐. 이 자식아, 이 뜻이야. <웃음> 변화량 알아서 찾아 가지고 필요한 자료 완성시켜. 여기 보시면 EN, N인데 이건 뭐라고 나왔어? X지. 그럼 이 자료는 뭐냐? 자, 실험 1도 있고, 실험 2도 있잖아. 실험 1, 2 가지고 완성시켜. 뽑을 거다 뽑아. 그리고 뽑아가지고 실험 3에 있는 X를 계산해. 일반적인 문제, 모의고사 타입 형태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스마트한 친구는 슥 보자마자, 음, 반응물 A, B, 만나서 C 되는데, 밑에 뭐 나왔지, 이거? 질량 나왔으니까, 아, 모르겠다. 일단 준비는 시켜놓고. 그리고 n 는 X죠. 음, N은. 1, 2 가지고 하고 한걸 가지고 일로 와야겠구나. 이건 안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화학 반응식을 내가 완성을 시켜야 되잖아. 화학 반응식 완성은 여기 빨간색을 쓰는 거거든. 그런데 이 빨간색들은 죄다 처음 값이야, 나중 값이야, 변화량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각 실험에서 뭘 찾아야 되니? 변화량을 찾아야지. A의 개수 변화를 찾으면 위에다 쓰시고 A의 질량 변화를 찾으면 밑에다 쓰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실험 1 A의 변화 알수 있어? 없어? 변화는 별거 없어 전과 후를 비교하거든 실험 1 A의 변화 알수 있어? 없어? A가 14g 있어? 나중에 몇 g 되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럼 다시 질문할게 A의 변화 알수 있어? 없어? 패스 모르니까 그럼 B의 변화 알수 있어? 없어? 패스. 그렇지? 전체 변화. 뭐 전체란 말도 없는데? 모르지? 패스. C의 변화 알수 있어? 없어? C 없었는데 얼마 됐어? 그럼 C는 얼마 변했어? e n 동그라미. 조가 하나밖에 몰라. 그러면 E는 음, A의 변화 알수 있어? 없어? 없지. B도 모르지? 그럼 이에서도알수 있는 변화는 뭐밖에 없어? 이런 것들 찾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계수 뭐라고 하니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계수 B라는 거. B례식 세울 때 또는 B의 관계, 너하고 너는 몇대 몇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B 아니야? 야, 너랑 너는 1대 2야. 야, 너하고 나하고 몸무게는 1대 3이야. 아, 그렇지. 그1대 3이야. 이게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비교를 하려면 하나만 있어야 돼, 아니면 최소 두개 이상 있어야 돼. 두개 이상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개수비라는건 변화량을 비교하겠다 이 뜻이거든. 그럼 적어도 그 변화가 몇개 이상 있어야 돼. 두개 이상 있어야 돼. 그런데 실험 1만 봐 봐. 변화가 애밖에 없지. 우리 B 못하는 거야 지금. 못 한다고. 실험 2도 애밖에 없잖아. E에서 B는 못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있다 치자고 야 실험 1에서 A는 14g 변했고 C는 2 N 생겼어. 내가 여기를 뽑아냈다 치자고 실험 1에서 그럼 벌써 두 개의 B 성립돼안 돼. 즉 A는 A의 질량 변하니까 이거고 N은 C의 개수 변하니까 이건 거야. 그리고 내가 다는 못 뽑았어도 이두 개는 뽑아냈지. 얘네들은 항상 14대 2n이란 비의 관계에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애가 n 변했다면서 몇 배? 그러면 이 밑에 2는 요 반응의 죄다 2분의 1배 해주면 된다 이 뜻인 거야. 그럼 여기에도 몇 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아 여기서는 a가 7g 사라지는구나. 요거할수 있는 거야. 오케이? Okay?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불행히도 우리는 실험 1에서 알수 있는 변화는 이거밖에 없지? 실험 2에서 알수 있는 변화는 맞잖아. 비행한 게 성립 안 되잖아. 아이2대 1이잖아요. 아 이거는 실험 1이 실험 2보다 두배더 많이 반응했어. 그것뿐인 거지. 동일한 반응 내에서 애랑 애랑 애랑 애랑 애랑 애랑 얘랑 이런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D차 저기 써놨잖아. 실험끼리 비교하라고. 실험끼리 비교하는 거야 어이 나 시침 한개 가지고 시계 만들었어. 그런데 옆에 친구 쟤는 시침 두개 가지고 시계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만든 시계가 더 많아? 쟤가 만든 시계가 더 많아? 쟤가 만든 게더 많지? 몇배더 많아? 그렇지. 여기서 만약에 A가 전부 다 반응했다고 라 가정을 하면 실험 1에서도 A는 14g 반응했고 실험 2에서도 A는 14g 반응했지 반응한 양은 몇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러면 생성물의 양도 몇대몇 몇 대야 돼? 1대 1이지 전체 변화량도 몇대몇 몇 대야 돼? 1대 1이지 그런데 1대 1이야, 2대 1이야 일단 B가 성립만 하잖아 네가 만약에 다 반응했다 치면 14g이면 2n이거든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돼야 되거든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거든 성립이 안 되잖아 아, 니들 비례 신고 좀 잘해라 이거 얼마야?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이고 이거.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맞잖아 근데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럼 A가 다 반응한 게 아니네 그러면 만약에 B가 다 반응했다고 라 내가 가정을 하면 반응한 양은 몇대 몇이야? 8, 7에 56, 8, 8 6이네? 8, 6에 48, 몇대 몇? 그렇지. 그러면 반응한 양이 6대 1이니까 생성물의 양도 몇대몇대야 돼? 6대 1, 전체 변화도 몇대몇대야 돼? 6대 1, 즉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대야 되거든. 성립돼안 돼? 안 되잖아. 어이. 생성물이 몇대 몇이니? 그러면 반응한 양도 몇대몇대야 돼? 그런데 A가 다 반응했다 치면 2대 1 돼야 되는데 안 맞잖아. B가 다 반응했다 치면 2대 1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야?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민고. 다르다이 뜻이야. 하나는 A, 하나는 뭐? B. 만약에 A가 7이라고 해볼게. 자 반응한 양은 몇 대면? 그런데 2대 1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아 네가 다 반응했구나. 이러면 끝나. 이러면 돼. 야, 야 만약에 애가 8이고 애가1 6이라해 볼게. 자, 반응한 생성물의 양은 몇 대면? 2대 1. 그럼 반응한 양도 반응한 양도 몇대몇대야 돼? 2대 1. 근데 2대1 있어 없어? 있잖아. 16 8써 놨잖아. 그렇지? 있잖아. 그럼 네가 다 반응했구나. 이러면 되는 거야. 아 그런데 현재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한계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엇갈려 있다. 크로스 하나는 A 하나는 B 그럼 그때 한계 반응물을 어떻게 찾습니까? 가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는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자고 왜 그런지 이유는 묻지 마 위에서 아래로 화살표를 하시고 마음 속으로 위에서 아래로 비교하시되 마음 속으로 <웃음> 나누세 많은 거야 몇배 한 배, 그렇지? N은 몇 배? 육분의 일 배. 아까 말했죠 제목 한개 반응물은 남아 도는 거야, 모자란 거야. 누가 모자랄 것 같니? 왼쪽, 오른쪽. 한배한개 아니면 육분의 일배한 개. 이게 모자랄 것 같지? 그 배수가 적은 녀석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게한개 반응물. 그리고 엇갈려서 올려버리면 거진 돼. 일단 알잖아 한계 반응물 종류가 다르다며 하나는 A, 하나는 B라며 화살표 위로 해도 돼 자, 위로 할게 몇 배? 한 배, 몇 배? 야, 하나는 A, 하나는 B인데 여기는 A는 똑같이 두고 B를 겁나 많이 넣었어 야, 그러면 B 모자라기니 남겠니? 그렇지 즉 똑같이 올리든 똑같이 내리든 이러면 안 된다 이새끼 내리고 이 새끼는 올리면 안돼 똑같이 했을 때그 배수가 적은 쪽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게 한계 반응물. 오케이? 그럼 엇갈려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실험끼리 비교를 해서 한계 반응물 잡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오케이? 할 만하죠? 그럼 드디어 뭐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실험 내에서 비례 관계 만들어졌어요? 이것 때 이거. 보입니까? 써볼까 오케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랑 같죠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 맞아요? 봐요 몇대몇 몇? 그럼 반응한 동그라미도 몇대몇 몇? 그럼 여기는 A가 몇그라 반응하겠어 그렇죠 맞지? 올라가 볼까? 몇대몇몇대몇1대2 그럼 이 동그라미도 몇대몇 여긴 얼마 반응하겠어? 이제 뭘할수 있니? 아, 실험 1에서 누가 남았어? B 몇 그램 남았어? 32 그램 실험 2에서 누가 남았어? A 몇 그램 남았어? 빼면 되니까 7 그램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것 대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 대 이거 돼요? 그럼 이게 동그라미 친거 우리 동그라미는 나 어디에다 동그라미 친다고 했어? 변화, 그 변화를 빨간색으로 해서 기록한 게 화학 반응식이라면서. 그럼 기록 한번 해볼까, 우리가? 이 변화는 A의 개수 변화야, 질량 변화야. 여기다 쓸 거고. 이 변화는 동일한 반응에서 써야 된다. 알겠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변화는 B의 질량 변화니까 여기다 쓸 거고. 이 변화는 C의 몰수 변화니까 여기다 쓸 거고. 자동적으로 모두 나오니? 얼마? 오, 요두개 빼고 다 구했네. CN개가 15g이라고. 와, CN개. 요거 몇 g? 15g이라고. 정보 쫙쫙 뽑아 나오잖아, 이제는. 그치? N은 2N개니까 두배더 많네. 몇 g이라고. 그럼, 자동적으로 쫙쫙 나오잖아. 할수 있겠어?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해서. 그럼, 완전히 완성은 못했어. 근데 일단 주어진 자료 가지고 앞에 A와 B의 개수 빼고는 다 했잖아 여기까지 왔어 이제 뭐 하면 돼? 실험 3에 있는 거 계산하면 돼 그런데 주어진 자료가 개수야 질량이야 그럼 아까 한 대로 질량으로 비교하자고 한계 반응물 잡는 거몇 배? 몇 배? 네배 그러면 한계 반응물은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렇지 위에 쓴요 값에 전부 다몇배 시키면 된다고? 세배 시키면 되지. 그럼 요거세배 시켜. 몇 그램? 3, 8에? 그럼 여기는 24 그램이 사라지는 거야. 그럼 B는 몇 그램 남아? 8 그램 남는 거지. 그치? 다음에 요것도세배 시켜. C는 몇개 생겨? 3행계. 그래서 X는 3행계인 거야. 파악하는 식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하다 보면 동그라미하고 밑줄이 막 남부를 날 거예요. 그걸로 푸는 겁니다. 실제로 그걸로 푸는 거야. 밑에 써가지고 방역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화학 반응식은 화학의 변화, 규칙적인 그 변화를 니네들이 찾아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거든. 한개더 가도 괜찮겠어? 축하합니다. 힘내. 요것만 하면 쉬요 A 변화 알아 몰라? 모르지? B 변화 알아 몰라? 모르지? 생성물 누군지도 안 나왔어. 애도 모르고 애도 모르고 아 모르겠어. 그럼 저기서 내가 할수 있는 변화뭐 있어? 형광펜. 전체 변화 언제 씁니까? 문제에서 전체는 어딘 나오면 한 번은 트라이 해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는 문제처럼 완성되지 않는 화학 반응식을 이 자료 가지고 뭔가 하라이 뜻이잖아요. 그렇 그럼 해보자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이 자료에서 변화를 찾아야 되는데, 2억이 나온 자료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변화는 전체밖에 없는 거야. 전체 찾는 거 쉽잖아. 반응 전 전체 몇 개니? 11마리가. 반응 후몇 마리 됐니? 그럼 증가했니? 감소했니? 부호 중요하다. 플러스 정확하게 써놓으셔야 돼. 오른쪽 가면 플러스. 몇개 증가했니? 이렇게 쓰는 거야. 어, 반응 전에 2호 합쳐서 7마리가, 쫙 반응했더니 8마리 됐잖아. 몇 마리 증가했니? 플러스 1 쓰시는 거고. 그렇지 반응 전에 2 더하기 10 12마리가 반응했더니 14마리 됐대. 몇 마리 증가했니? 이렇게 딱 쓰시는 거고. 이게 다 변화값이에요. 전체 변화. 그런데 실험 일에서 변화 하나밖에 없고 실험 2에서 변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의 실험 내에서 비례관계를 못 만들지. 그럼 뭐 하는 거야? 실험 끼리 비교. 자 이렇게 비교해 볼까? 몇대 몇, 몇대몇 몇대 몇? 누가 3대 2? 내가 잘못 들었나 잠깐만 자, 1하고 1은 몇대 몇? 어, 1대1 그렇죠? 어, 1대1 그럼 여기서 찾는 거예요 1대 1인 게 있어? 없어? 없지? 맞지? 그러면 한계 반응물은 크로스, 어긋나 있다고 찾자 위에서 아래로 몇 배? 두 배? 몇 배? 그 배수가 적은 쪽 화살표 끝이 가리키는 게한게 반응. 그리고 엇갈려 버리면 끝 이것만 찾아도 벌써 나오지 않니? 이것 때이거는 A끼리 전체끼리 비교 A끼리 비교 전체끼리 비교했을 때 실험 1과 실험 2에서 1대1 그럼 A끼리도 몇대 몇? 1대1 그럼 여기서 A 얼마 변했어? 1 그렇지? 전체 변화가 1대1 그럼 B의 변화도 몇대 몇? 대면? 일대 그럼 여기서 b는 얼마 변했어? 5. 이해 돼요? 또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1 3 비교해 봅시다. 1 3 비교. 1과 3 비교. 몇대 몇? 그럼 왼쪽에서 1 3 비교했을 때1대 2인 거 있어, 없어? 있지. 아, 그러면 둘다 똑같으면 치면 돼. 한개 반응물. 요렇게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자, 전체 변화. 실험 2와 실험 3 전체 변화, 변화값 B. 변화끼리 비교하는 거야. 몇대 몇? 그럼 2, 3에서 1대 2인 거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또으면다 치면 돼. 여기까지 됐니? 뭐할수 있니? 실험 1에서 누가 남았니? B가 남았지. 실험 2에서 누가 남았니? A가 남았지. 실험 3에서는 남은 반응물 있어? 없어. 그럼 실험 3에는 생성물밖에 없는 거야. Okay? 자 1대 1, 5니까 여기도 얼마 변해? 5몰 1대 1, 1이니까 여기도 얼마 변해? 그럼 실험 1에선 B가 몇몰 남았어? 5몰 실험 2에선 A가 몇몰 남았어? 이런 것들을 물을 겁니다. 문제에서는 우리 방금 뭐 했지? 한계반응물 잡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수비와 질량비 비교해서 몇배 이걸로 아는 거 하나 했고요 두 번째는 자료 해석하는 것. 즉 이쪽 파트 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한계 반응물 잡는 건 완성된 화학 반응식 가지고 몇배 이렇게 한 거고 후반부 실험끼리 비교하는 거 있었죠? 이거는 이 자료 해석해서 완성하는 거인 거예요. 이두 가지가 함께 묶여 있는 게 뭐?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에서 중급부터 나오는 문제들이야